어떤 생활 도구라 그래야 되는 그런 걸로 할수 있는 액션을 찾다 보니까 한개도좀 있었었고 그래서 끝까지 감독님이랑 구설 감독님이랑 계속 상의를 했었고 뭐 현장에서도 다른 액션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또그 휴지를 대, 대체할 만한 뭐 소품이 뭐가 있을 까를 계속 했었고요.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하리치였었고저야뭐 액션 팀이 또잘 짜준 네, 액션 탑을 그냥 열심히 연습해서 네, 반복 숙달해서 이제 뭐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. 다 맞춰진 상태였었기 때문에 훨씬 재밌게 서로의 아이디어를 더 빌드업시키면서 작업을 했던 아주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빨리 바뀔 수가 있을 거라는 <웃음> 생각과 함 근데 연기할 때는 너무 재밌었어 왜냐면 원 때는 촬영에 그런 모습을 전혀 관객분들이 보실 수 없었는데 어, 2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을 어, 관객분들한테 전할 생각을 하니까 재밌게 촬영했었던 이유입니다 촬영할 때도 굉장히 행복했고요 <웃음> 오늘 영화를 보는데도 두 분이 저 저를 두고 명이었다 명주에게도 <웃음> <성격이었을 것 같습니다. 웃음> <웃음> 굉장히 중요했던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신 찍을 때 저도 어, 방금 전에도 감독님한테 여쭤봤었는데 그 그러니까 액션 분량만 한 10일 이상 촬영을 한것 같아요. 네, 실제 우선에서 촬영을 하고 난간에서 찍고 또건돌라에서도 찍고 생각해보면 참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서로 의지하면서 잘별탈 어, 없이 무사하게 잘 촬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신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고생해서 우리 무술팀들한테 정말 어,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 비요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네 우선 어, 이렇게 날씨도 우중충한데 이 자리에 이렇게 시간내서와주신또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기자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 공 인터내셔널이 제작되기까지는 공조원을 또 사랑해주신 관객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또 마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분들에게 어 조금이나마 더 나은 영화, 조금이나마 더 나은 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행 계신 분들 포함해서 또 많은 스태프분들이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올 추석 때 가족, 친지, 친구분들이랑 오셔서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더 풍성한 한 바위가 될수 있도록 극장에 오실 수 있도록 여기 기자분들이 좋은 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신 것 아니겠지요 안녕히 가세요 네. 네 다음 에또 뵐게요 네.